북한의 2013년 법령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최종명령을 하달해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9월 8일에 공표한 법령에서는 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국가무력지휘기구가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과 집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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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린 나름의 영리한 전략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만 해봐라 무조건 핵단추를 누를 거야 이렇게 협박 을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의 한미군사훈련 중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을 집중훈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과 권력의 유지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지상 과제임을 이 같은 법 제정에서마저 숨김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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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트럼프 자신도 참담한 외교적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절대로 자신의 외교적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마지막까지 김정은과 러브러트를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의 핵개발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곳을 칭찬하면서 소위 친한 척 쇼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를 갈았던 한 사람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짐작한데 트럼프를 속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대규모 사기극의 주연은 김정은 조연은 정의용 안보실장입니까 정의용은 한낱 잔챙이신부름권에 불과했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한 사람 바로 문재인이 주연급